자 우리 요약집 피세요. 예, 집에 안 가요. 예, 요약집 피세요. 예. 자 요약집에 자, 23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요약집 23페이지. 요약집 23페이지. 자 공부는 복습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보고 어, 오늘 이제 지금 세 번째 보는 거예요 요약 정리하고 문제 보고 다시 지문 정리 다시 하는 거예요 세 바퀴 돌리는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예, 여러분들 어차피 공시법 집에 가서 공부 안 하죠? 하려 그랬어요? 왜안데자 <웃음> 앞에 보세요. 지금 이제 오늘 수업 시간 어떻게 다요요번 8월 달까지 수업 시간 다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앞에 보세요. 자 지역소관청은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새로 지역금을 정리한대. 그러면 땅값이 싸져요, 비싸죠? 비싸죠. 그러면 정밀도가 높아야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준다. 그래서 A는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임야대장의 소재 지번 있어요? 사유 있어요? 집가 있어요? 있죠. 있죠. 그렇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당연히 토지종 사유와 집가가 들어갑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C보세요. 지적도와 임야도에 고유번호 있어요? 도면에 고유번호가 없지. 너무 길잖아 길잖아요. 예. 그 다음에 도면에 소유자 이름 나와요? 도면에 면적 나와요? 도면에 좌표 써 있어요? 부호 미 부호도 있어요? 일람도 있어요? 자 등록하지 않는다 OX? 오죠. 지적도 임하대 등록하지 않는 것만 일부러 모아놨어요. 이런 거 들어가면 다 틀린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등록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는 질문을 만들어드린 겁니다. 저희 어떤 따뜻한 정성 같은 게좀 느껴지면 좋겠는데 네. 자, 그럼 부호 미 부호도 어서 봤어요. 이거. 이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다음에 일남도는 따로 만드는 거야, 따로. 일남하고 따로 만드는 거고, 아예 지역 공부랑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뒤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 임야도의 거리가 들어간다? 틀렸죠. 아, 애초에 개발이 됐으면 지적도가 들어가야죠. 여기서부터 틀렸고요. 다음 지적도면에는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가 들어간다 그랬죠 삼각점의 위치 구조물의 위치 이게 도면에 들어갑니다 맞는 말이고요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지적도에는 제명 앞에 끝에 끝에 자, 좌표수치 좌표자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 도면에 의해서 증량할수 없음 그랬죠 그대로 다 맞네요 다음 지휘 보세요 지적도 임야도에는 도각선 있어요 자, 제명 있어요? 축척 있어요? 지적도 의미할때 축척 봤어요? 지적도 맨 오른쪽 위에 축척 있잖아요. 자, 색인도 있어요? 색인도. 왼쪽 에 색인도 있었죠? 자, 삼각점 위치와 거축물 구조 위치가 등록된다. 이다 만든 말이에요. 그죠? 지적도에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만 다 모아놨어요.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 되는 좌표가 있겠지. 또 좌표 나오면 부음이 부호도가 나오겠지. 그죠? 자, 면적 있어요? 없어요. 면적은 안 빠져야죠. 면적은 계산해요. 측정해요. 계산. 뭘로? 좌표. 면적. 계산법. 그러니까 면적을 써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좌표등록의에 소유자 나와요? 소유자 안 나오지. 소유자는 대장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지 연명부에는 지분이 나오겠지. 공유지니까 자, 대지권의 비율 나와요? 아니죠 또, 또 전유분 건물 표시와 건물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지원 명부에 이 두가지가 빠져야죠 자 고유번호 나오죠 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도 명주번 있으면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 이 두가지가 틀린 겁니다 다음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이고요 자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있죠 지분은 공유지원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있어요 자 그리고 소유권이 나오면 소유권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또 대지권 등록부에는 전유분, 검표시이거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지적소 관청은 도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지번 지역마다 일남도와 지번 세인표라는걸 따로 작성해서 갖춰 둘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갖춰 둘 수도 있다. 따로 필요하면 갖춰줄수 있다. 맞는 말이죠. 다음 25페이지로 가십니다. 자, 25페이지. 자 25페이지 A 보세요. 지적 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서기록 저장했대요. 자 그러면 종이요, 컴퓨터요. 컴퓨터, 컴퓨터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연구보전한다 맞죠? 네. 자두 번째 지적 소관청은 해당 청사의 지적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종이요, 컴퓨터요. 종이. 자 종이면 정보처리 시스템 포함 제외. 제외죠. 종이니까 제외한다. 그러면 이건 소관청이 연구를 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 죠죠이두 개의 문을 비교하시라고 일부러 나란히 써 드린 겁니다. 둘다 맞는 말이에요. 다음 C 보시면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용 목적 등에 대해서 미리 소관청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OX죠. OX, x 심사는 맞는데 소관청이 한게 아니라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미리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장 소속기관장 지자체장 얘네들은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요건 맞고 요 지적소관청이 틀린 겁니다. 소관청. 자 다음 시도단위 전산자료를 이용한데요.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고요. 자 소관청한테 신청하면 된다. 신청.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다음 이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래 자기 토지 또 소유자, 사, 소유자가 사망하셔서 상속인이 아버지 거를 들고 왔대요. 그러면 일단 심사를 받지? 아니 할수 있다. 그럼 맞는 말이죠. 다음 개인정보 포함이요? 제외예요. 제외. 제외했으면 심사를 받지? 아니 할수 있다. 그랬죠? 포함 제외 틀렸습니다.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세나 정책자료 활용하기 위해서 민족 등 가, 맞죠? 등등등 이런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민족등가. 그래서 장관이 만드는 기구가 뭐죠?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지적전산정보전담관리기관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기 그랬죠. 자, 됐어 됐어 됐어요. 괜히 물어봤어요. 자, 민족등가 4개 있어요. 다음 27페이지로 갑니다. 자 복구 내용이죠. 27페이지 자지적소관청과지적부모과몇시된 경우 지적공부 등보 이거 복구 자료세요? 증량 결과도 복구 자료세요? 결의서도 있었어요? 자 등기부도 등본도 돼요? 자 계획서 돼요? 안 되죠. 여기서 걸렸어요. 계획서. 계획서는 측량이 아주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는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획서 때문에 그치가 돼요. 다음 B 복구 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복구 자료 조사한 면적의 증감의 허용 범위를 초과 그럼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을 수 없어 서로 못 믿겠어 이게 그럼 어떻게요 해 복구 측량을해야죠 그래서 초과하면 증량합니다 자료가 없 없거나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증량하는 거죠 이거 이내로 바꾸면 틀린 거예요 초과할때 다음 지적소관청에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한테 소유자한테 복구 신청하라고 통지해요. 자 이런 게 어딨어요? 자 복구 신청은 없어요. 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복구하고 나서 사후에 소유자한테 통지해줘야죠. 사전에 신청하라고 통지한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X가 되겠죠. 네. 자 복구 신청이 없고요. 사전 통지도 없어요. 복구하고 나서 사후 통지해줍니다. 자 복구할 때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판결에 따라서 복구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밑줄 그래서 맞는 말이죠 다음 28페이지로 가십니다 28 28페이지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오겠죠 28 자 A 보세요 지적소 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의 보장하고 맞죠 자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별도로 복제관리도 지적소 관청이 하는 거예요 서관보다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하거나 자 증명서를 발급받는데요 열람 증명서 발급은 소관청에도 할수 있고 읍면동장에도 할수 있어요 서양 쪽에 다할수 있어요 열람이나 증명서 다음. 어, 자, 여기서는 이제 열람이나 증명서는 소관청이나 읍면 동장한테 할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얘네들은 소유자가, 소유자가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정정신청이에요. 자, 정정신청은 누구한테? 소관청한테 하는 거고, 읍면 동장한테는 정정신청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열람이나 증명서 신청이고요. 여기는 정정신청이에요. 열람증명서는 당연히 읍면동장에도 가능하지만, 정정신청은 소관청에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읍면동장한테는 정정신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B하고 C하고 비교해드리려고 이렇게 나란히 넣어놨어요. 다음, D 보시면,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정하고 통제해요? 통제하고 정정해요? 네? 자, 정정하고, 그 내용을 통지된다. 아니면 여기서 보시면 관리기관장에게 내용을 통지해서 정정 요청할 수 있다. 뭐가 맞아요?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하세요. 이게 맞고 요게 틀린 거예요. 두개 비교하시라고 단눠해놓은 거죠. 자 다음 F 보시면 자 소관청이 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 맞는 말이고 자 소관청이 부동산 종합공에자 토지표시와 소유자 있어요? 이용 규제 있었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보상에 관한 사항 있었어요? 이런 거 없었지. 자, 보상이 아니라 가격, 개별 공시지가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권리는 건등기.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보상에 관한 사항은 없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에 들어간 거 토건가용권 그랬죠? 토건가용권, 보상은 없어요. 그래서 X. 다음 31페이지로 가십니다. 31. 자, 31페이지 A에 보세요. 자,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신규 등록을 한 경우, 자, 내가 직접 신규 등록 신청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등기관세에 촉탁한다. X. 자, 신규 등록은 촉탁 사이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x 되겠고요. 두번째 공유수면 매립했어요 매립 공사를 했겠죠 이거 신청할 때신청서 에다가 그 매립사업 준공검사 확인증 요거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등기상 증명서가 있어요 이런 거 없죠 첫 신규 등록이니까 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x 가 되겠죠 다음 C 보시면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한대요. 그러면 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 제출에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요거를 장날 싹칠 때 지적소관청 확인을요. 시도지사 확인을싹 바꿔요. 시조사 확인받으면 안내된다 그러면 또그럴수해 또. 그래서 이거 지적소관청 확인, 여기다 밑줄 쳐 놓으세요. 소관청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다음 번에 시조사 확인을 한번 바꿔내볼 테니까 다음 예. 번 생각을 한번 해내보, 해내봐 주세요 그때 뭐 기억이 날가능성 별로 없죠 그래서 또 이제 책차 31페이지 보세요 그러고 나서 또 깜짝 놀라겠죠 밑줄 쳐놓고 보고 예. 아예 여기다가 시도사 X라고 써놓을까 써놓을까요? 제 한번 써보나 봐요 나중에 진짜 깜짝 놀라겠다 예. 시도지사 X 시도지사 확인하면 안 돼요 소관처 확인으로 제출에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 D가 넘어옵니다. D.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 첫, 첫 소유자죠? 그럼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등기가 없으니까. 다음, 이 e 보세요. 1페이지 일부 형질 변경. 자, 일부 형질 변경은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목 변경 신청서를 같이 내면서 60인에 분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죠. 이것도 역시 일부 소유자 변경 이렇게 바꿔놓으면 또 깜빡 가요. 일부 소유자 변경은 자유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형질 변경에서는 60일 분할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다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대요. 그러면 등록전환할 수가 있어요.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전환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 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 자,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 자,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어도 지목변경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목변경도 60일 이내에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측량해요? 측량해요? 자, 지목변경 측량할 필요가 없죠. 자, 여기서 걸렸어요. 자, 지목변경은 측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 측량을 실시할, 요게 좀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x 돼 있죠. 다음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회복 신청해요? 자 이런 거 없죠. 소관청이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회복 신청에 90일 이런 건 없어요. X입니다. 다음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경우로서 원상회복할 수 없다. 끝났다. 그러면 소관청이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를 한날 통지한 날 통지를 받은 날 통지를 받은 날 자, 받은 날로부터 9 0일이에 신청하면 어떻게 해? 직권 말소하는 거죠. 9 0일 받은 날입니다. 받은 날. 다음 지적소관청은 등록상을 말소 또는 회복 등록한 때는 정리 결과를 소유자 및및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를 한다 이거 맞죠? 맞는 말이고 그래서 규정상은 말소 또는 회복이라고 하긴 했지만 회복할 때는 뭐 소유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 맞는 말이고요. 다음 35 페이지 표세요. 35 페이지. 자 35페이지 정정 얘기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35페이지 A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등록상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자 누가 발견했어요? 소유자가 발견했으면 정정 신청을 할수 있죠. 자이 경우 정정으로 인접 토지 경계 변경 네모자 인접 토지 경계 변경 네모 인접 토지 경계 변경이면 내 땅만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 자 승낙 안 해주면 판결서 요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저거는 맞는 말이죠. 자 만약에 경계 또는 면접변정 그러면 측량 성과도 예요 근데 지금은 인접토지 소유자 경계니까 인접소유자의 승낙서죠 다음 B 넘어갑니다 B 자 지적공부 등록상에 대해서 정정을 신청할 때 경계 또는 면접변정 나왔죠 경계 또는 면접변정 딱 나오는 순간 측량 성과도 측량 성과들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다음 C 봅니다 미등기 미등기 미등기 등기가 안될 때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성명이나 명칭이나 주민번호 주소가 명백히 잘못됐어. 명백히 잘못됐으면 가족관계기록상증명서에 따라서 자 직권정정 아니죠? 직권정정 아니라 신청정정이에요. 이거는 소관청이 남의 호적을 막어볼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정정이다. 직권정정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기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때는 등기 어다가 직권정정 가능해요. 다음 지적공부 등록상의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 요거 x 치시고요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뭘로 바꿀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제 외울 때 됐어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다르면 직권정정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고쳐 써주세요 자 다음 네, 이 보시면 토지 하필요건 요건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각하. 자 동그라니 각하 각하. 자두 필지가 있는데 한쪽에만 저당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합필할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모르고 소관청에 합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소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각하시키면서 야 이거 안돼 이거 한쪽에 저당인데 왜 있어? 잘못했다?라고 거꾸로 통지해줍니다. 통지. 통지. 서 등기소에서 각하하고 나서 소관청한테 통지했는데 자 소관청 잘못이 있는 거 없는 거? 소관청 잘못이 있을 때, 있을 때 직권 정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소관청 착오 없이 합병한 경우 직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요 가로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소관청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직권 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관청 착오 없이 했기 때문에 요건 직권 정정에서 빠져야 돼요. 그래서 요 가로 부분이 틀렸어요. 다음 등록 전환 시 임야 대장 원래 면적이죠. 예, 등록 전환 될 면적, 세면적이죠 예, 이게 오차가났는데오차 허용범위 이내래요. 그러면 조금 틀린 거네. 그러면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결정해요? 아니죠. 자,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요거를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자 면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요 부분이 앞에가 틀렸습니다. 자오차 허용범위 초과하면 어떻게? 초과하면? 초과하면 직권 정정. 직권 정정이죠.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진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지저법 마무리 진도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문제를 풀어오세요. 예,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